방글이 생글이 <웃음> 방, 그냥 방글이 책이야 방글이 생글이 책 <웃음> 방글이 생글이 이름은 장애리 장태리라고 그래 우리 엄마 이름은 <웃음> 채 자꾸 뜯어먹어 피자 원래 자꾸 먹는거야 <웃음> 들켜버림! 저기, <웃음> 만들어줄게. 뭐야, 엄마? 달고나. 응, 음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고아줘. 음? 응? 손어때 맛있어. 맛있어? 사탕이야. 먹어봐. 리 병아리. 슝슝. 돌림에서 돌림에서. 응. 어 야. <웃음> 리는잘 됐고 병아리는 없어졌네. 맛은 먹으라. 는 건데. 빵. 맛있어. 맛있어. 가 의미가 없다 의미가 뭐야? 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괜니가 뭐야? 욕소 다는데 나대서 나온 상부와 허 잡으시고. 그거빨간색으혀 a... a... 잡으시고? 혀 잡으시고? 아니, 하자 봅시고. 하자 봅시고? 아하 잡으시고. 루머스맛있이나오네 엄마, 엄마, 못 <목소리> <Fascinating. 오, 목소리> 그 <Responsurf> 왔다. <목소리> 이, 거, 기 고기. 고기 아니, 이 거, 뭐? 응. 이, 이, 거, 는 고기 고기 이거는 고물 고물 물 뭐, 뭐, 야알았 뭐, 알았다. <웃음> <웃음> 아, 동아, 놀가줄게놀게아준대아 <웃음> 동아, 미안해. 아 동아, 내가 내가 이겼동 내가 이겼다. 동아, 만 타고 아동이랑아아줘 알았지? 아, 알았어. 이고거또자 슝. 땅콩아, 달려. <웃음> 그라미는있 <목소리> <웃음> 어, 테리는, 테리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와오그같비다응 여깄다! 어? 비행기! 뭐 실고 가는데? 어, 어. 콜라! 콜라 실고 간다고? 어. 아니야 순서대로! 언니가 먼저 왔잖아! 엄마 내가 먼저 왔는데 태희가 반칙 <웃음> 했어! 반칙하면 어떻게줄 사서 해야지